뱀은 1 2 간지 가운데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. 뱀띠해를 맞아 뱀띠 시민들은 새해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, 정주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지난해 8월 대학을 졸업한 이혜일 씨. 올해 대기업 입사가 목표인 이 씨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. 샤프하고 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성형 잘 마치고 자격증 따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따서 어, 대기업 취업하는 게 소망이에요